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은 짜자잔 고화질 이미지를 활용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알려드렸던 이미지들은 아무래도 좀 고화질이기도 하고 그렇긴 했죠 그런데 이렇게 품질이 좋은 이미지를 활용해서 만들어 드렸던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고화질 이미지를 활용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보시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일단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Get Image b a 라고 하는 사이트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는 지금 현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요것은다 유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료 이미지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무료 이미지를 눌러 보도록 할게요 무료 이미지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무료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로그인을 하신 뒤에 하루에 3개씩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해 볼게요 사람을 검색했더니 여기에 사람에 관련한 이미지가 정말 많은데요 오요런 것도 있고요 정말 한국적인 이미지 그리고 고화질 이미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요것을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형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jpg 웹용으로 다운로드를 받아 볼게요 이것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무료 이미지 사용 안내가 뜨게 되고요 그리고 동의하고 이미지 다운로드를 누르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 봤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고화질이지 않나요? 고화질이고 그리고 고품질이고요 자 이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다이어트 ppt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 여기에 안내선을 하나 그려줘야 될것 같아요 그 안내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형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삽입 도형으로 가서 여기 아래쪽에 가면 설명선 중에서 여기 있는 설명선 구분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쭉 길게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도형이 그려졌죠 근데 왼쪽에 보면 선이 보일 겁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 놓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오른쪽에 있는 노란 점을 누르시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노란 점을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 색상과 그리고 채우기 색상을 똑같은 색으로 채워줄 거예요 저는 일단 짙은 파란색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부분이 원 모양으로 되면 좋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화살표 꼬리 유형을 여기에서 타원 화살표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꼬리 크기를 제일 큰 크기로 해 주게 되면 여기에 동그란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뒤에 여기에 텍스트 상자를 삽입할 건데요. 삽입 텍스트 상자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1 8 뚝살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동시킨 뒤에 글꼴을 바꿔 줄게요. 저는 나눔 스퀘어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눔 스퀘어체를 선택했고요 흰색으로 변경 그리고 아래쪽에도 똑같이 텍스트 상자를 입력할 건데요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를 아래쪽으로 그대로 복사를 할 겁니다 컨트롤, l 프트 키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복사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나눔 스퀘어체 가장 얇은 글꼴로 바꿔볼게요 크기 작게 해준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보시고 글씨 색상도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도 간단하게 여기 있는 이 개체들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채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서 복사를 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되게 간단하죠. 자 여기에서 이 점을 이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자 내용은 하나하나 입력하시면 되는 거 아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고화질 이미지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방금과 같은 이런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은 Get Image Bank라고 하는 곳에서 무료 이미지를 활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파워포인트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 세상의 이지쌤이었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